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둔 30대의 시간 강사가 학교 뒷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한달 강사료 수입은 월 40만 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학자로서의 희망이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신부는 일용 잡급직에 머물러야 하는 이른바 캠퍼스의 노예들. 시간 강사들의 실태를 비대수첩이 살펴봤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실종되었던 것은 지난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2년 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모교인 서울대에서 시간 강사로 후배들을 가르쳐 왔던 백 씨. 그는 실종 사흘 만에 발견되었지만 그땐 이미 자살한 뒤였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가 87년 입학한 이후 16년간 배우고 연구해왔던 서울대 후문 쪽의 야산. 길도 나있지 않은 이곳을 가족들이 이틀간 수색한 후에야 고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요? 어느 지점인가요?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나무였고요. 예, 예. 높이는 이 빨간 끈 따라서 쭉 올라가 보시면... 저 위쪽에 예, 예. 하얀 끈이 보이시죠? 예. 거기에 그 목을 메셨고 아. 그옆 가지에 검정색인가 가방을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음. 그럼 뭐 학교에서 이로 바로 오는 상 저희도 온 이렇게 생각할 때아 음, 학교에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가방을 보고. 음. 30대의 가장이자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학자는 왜 이곳에서 생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백 씨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학과에서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들이 유족들과 동료들에게 또한 번의 상처를 남긴 듯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음, 아... 지금 너무 지금 업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다피 상황이고 저희가 수업이 하다어요 전혀. 네. 2년 전 박사 학위를 받은 후백 씨는 이곳 모교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 강의했던 수업 역시 서둘러 종강을 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비보를 접한 고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이고 그가 같이 다녔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들이 그놈 갔다고 하빈, 확인을 해달라고 하빈 그놈 갔다고 응원했길래 확인해보겠다 백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학술진흥재단의 한 프로젝트팀의 연구원으로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까지 일했던 이가 바로 백 씨였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백 씨가 생전에 절친했다는 한 동료 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 어, 이상한 감이 들었는데 아무 연락 없이...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 왔었고 그래서 연구원 연구실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내 노트북에 잘 보이는데 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음. 그 자리에 직접 없었는데 출력해보니까 두 페이지짜리 유서가 나왔고 그렇게 고인이 노트북에 남겨놓은 유서를 통해 한 젊은 학자가 자살한 이유를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절절히 담긴 유서에서 그가 밝힌 자살동기는 학문적 성과에 대한 좌절감이었습니다. 후배가 이제 미리 임명됐을 것 중에 약간 충격받았던 적은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임명 탈락과 관련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갑자기 이제 어 그국에서한자에대능한자은걸다상실력 같은 한바상실한바에 음. 그것 때문에그민하문에우울하다은증울증 같은 증도 보이고 열도한이고 강사 수입이 전부였던 백씨 지난해부터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안정은 찾았지만 연구 성과에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주제를 바꾸서서에 그... 연구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프로, 어, 프로젝트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 일부라도 책임져야 하는 백 씨로서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자신의 전공 분야와 다르다고 해서 마다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인의 동료이자 동업자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학 안의 젊은 학자에게 백 씨의 죽음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 2, 3 일간 거울 공부를 책을 손에 못 잡고 뭐술 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물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은 어지겠으면 그럴까라는 생각하고. 참 조, 어, 아까운 인재를 죽음으로 이제 몰아간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좀 분노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죠. 음. <웃음>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뭔가 더 많은 희망을 그 사람한테 준다면 이렇게까지 사람 한 사람을 어렇게 쉽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무심적인 상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쉽게 자살로 뭐라 가기야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서울대에는 백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백 씨의 자살을 개인의 비극으로 묻어두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는 백씨 자살의 근본 원인을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학 내 젊은 학자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좌절은 시간 강사라는 이름 아래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에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데 어, 이런 형태로 시간 강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한그 사람들이 최소한 어떤 그 강사로서 어떤 최소한의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참 마음이 참 대단히 아픕니다. 불대학교 안에서도 그 교양 교과목의 상당 부분을 강사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의 강의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 학교에서 너무 그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같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로. 지난 6월 5일 전국의 각 교수단체와 비정규직 교수협의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강사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젊은 나이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앞길이 구만리 같아 보이던 서울대 시간강사가 젊은 날에 꿈을 잃고 왔던 교정에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저희들의 대학 강사 개선안을 이미 올려보냈고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가 아니라 지금 학기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장관, 아,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부입니다. 직무유기를 저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 결국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관해왔던 이런 것들이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 되어진 것이고 또 교육을 감독해야 되는 교육부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나 기존 대학의 어떤 그 재정적인 이유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전 문제 삼지 않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공범자인 그러한 으로 되어온 것이죠. 네, 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교수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싸울 힘이 없고 이 그런 가운데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백 PD, 지금 일단 시간 강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이 대학 시간 강사들이 받는 강의료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00에서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학 정규 교수들이 받는 급여에 5분의 1 내지는 적게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간 강사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처지를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고요. 아울러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소윤, 박은호, 박진미 올 3월 개진민.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전국의 5개 대학교에서 본격적인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안승대 씨. 오늘 하루에 수업하는 게 10시간인데. 10시간. 10시간. 예. 다 해내세요, 하루에. <웃음>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알수 없죠. 이렇게 많이 하죠. 먹고 살아요. <웃음> 알수 없죠. 안 씨는 지금 일주일에 31시간의 강의를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그는 이 강의들을 위해 부산, 포항, 경주 등지의 다섯 학교를 일주일 내내 쉴새 없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빵도 있고 빵은 뭡니까? 아, 제가 이 아침 대신 먹은 겁니다 아 뭐, 음료수도 있고 강의시간 바쁘니까 막 이렇게 차에서 해결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예. 옷들도 있네요 제가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잘때 입으려고 이제 하는 예. 거고 이날 안씨가 수업을 끝내고 나온 시간은 밤 10시 대구의 집까지는 꼬박 2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많이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의 조금만 하고 공부 좀 하고 그런 게 부럽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다음 학기엔 강의 시간을 줄여볼 생각도 해보지만 한 가족의 가장인 그에겐 무척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그의 한달 수입도 지금의 절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곧 방학이 시작되면 안 씨는 두어 달 강의를 쉬어야 되고 그러면 그는 실업자와 다름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대학 당국은 시간 강사들에게는 방학 중에 어떤 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두 딸, 네 식구의 가장인 안 씨가 단한 푼도 벌지 못하는 날이 1년 중넉 달이나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에게도 이런 사실은 녹록지 않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자신이 제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좀 부끄럽죠 이런 상황이라 하는 게 아, 어떤? 아, 너네 남편은 박사인데 야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상은안 그렇잖아요. 아. 그게 좀 그렇죠, 저는. 다음 날안 씨의 강의는 오전 9 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학문의 길을 선택해 어렵게 과정을 거쳐왔지만 험난한 경제의 벽에 부딪히는 현실. 전국적으로 6만여 명에 이른다는 시간 강사들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말 이 학생들한테 참 미안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자괴감이 들 때가 많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창 연구에 매진하고 업적을 쌓아야 할 강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비현실적인 강사료와 불안정한 그들의 위치입니다. 갔다가. 시간당 강의료는 17,000원에서 4만 원. 이나마도 강의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 개인적인 뭐뭐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뭐책 한자를 본다거나 뭐 그런 좀 사치죠. 얼마나 이 생활을 다 하셔야 되는 건데요? 글쎄요. 빨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어떻게 이제 남편 벗이는 걸로 가게는 좀 잘... 안 되죠. 그런가? 제가 안 벌면 안 되죠. 아 사모님도... <웃음>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생활비를 대주셨어요. 아마 전까지만. 서울대 영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황정아 씨. 대학 강사 일을 하면서 최근엔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형편이 나아졌지만 <웃음> 마이너스 통장은 쉽게 메꿔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 그게 이제 제일,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큰 거죠. 내가 이렇게 생활인으로서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생활을 꾸려가면서 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의 강사들이 다른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는 처지입니다. 철학 박사인 이재숭 씨도 강사로 버는 수입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입시학원에서 중고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생활이 문제가 되니까 제 욕심만 내서 그렇게 제 공부에만 몰두할수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뭐한 가정이 또가장이 됐으니까 과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뭐 힘들죠. 이런 현실이고 보니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중도에서 학문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모 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꼬박 10년 동안 대학 강사 생활을 했던 그는 아예 전직을 하고 지금은 우유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버텨주던 본가의 가세가 기울면서 더 이상은 버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 강사들이 뭐 시간이 지금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세 시간 잡기도 힘든데 그러면 뭐세 시간 잡고는 생활 하기도 힘들뿐더러 아예 그리 그래 공부를 하라는 말인지 말하라 하는지 뭐 공부만 하면 좋죠. 그러면 뭐 그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사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고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강사 생활 5 년, 6 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는 지금의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14년째 시간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정규환 씨는 1시간의 강의를 위해 적어도 5시간의 가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강의를 하는 그 선생님들, 이 비정규직 교수 선생님들은 그 실제로 그한 강좌를 2학점짜리 강좌를 16주 해서 한 학기를 진행해 나가려면 실제 거기 자기가 투여하는 시간은 그 거의 몇 배가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구체적인 예로 한다면 가령 제가 이제 영장문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학기도 가르치고 근데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제 과제를 내주고 고쳐주고 하는데 그 하나 봐주는데 20분에서 25분 어떤 게 30분 걸립니다 25분으로 잡아도 20명이 수강자다 하면 25 곱하기 20 하면 은 500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500분인데 그거를한 학기 동안에 제가 이전에 보니까 강의가 좀 적을 때는 10번 낸 적, 9번 낸 적이 있어요 정규 교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강사료를 받고 고용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도 연구에 몰두하거나 학생들과 상담할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 이들 대학 강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정규직 교수 경우에는 연봉이 있고 방학 때도 급여를 받는데 왜 비정규직 교수는 강의 방학 때는 안 줍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교수들은 방학 때 강의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일반 다른 노동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 무노동, 무임금이고 유노동, 유임금이죠. 노동을 했는데 왜 임금을 안 주느냐. 이게.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때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50분, 한 1시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무시해버리고. 지금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으로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대학의 시간 강사들. 그러나이들은 본격적으로 학문과 한번 씨름도 해보기 전에 벌써 지쳐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기들도 정말 친한 친구도 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네가 그 현실을 모를 리도 없는데 뭐, 충분히 그렇게 좌절을 겪었는데 왜 거기 그, 그러고 있느냐 다른 길로 가지? 사실은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차세대 학문을 짊어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진짜 에?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많은 지원이 돼야지만 학문의 발전이 있는 거죠. 지금같이 그냥 개인이 네가 수익자 부담이야 니가 박사학위 받으니까 니가 돈 내가지고 다녀야지. 이런 체제로 갔다가는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망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우리 학문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짧게는 4, 5년 길게는 10년 넘게 돈과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치고서는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편의, 지금 딱한 것은 시간 강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 강사들의 꿈이 1년만이라도 안정된 신분에서 원하는 강의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학의 시간 강사들의 위치가 철저하게 약자라는 것입니다. 대학의 어떤 횡포도 그저 참아 내야만 하는 열악한 시간 강사의 현실을 취지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새벽 기차를 타고 조치원으로 향하는 시간 강사 안재호 씨. 그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로 건너간 뒤 9년간의 긴 유학 끝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안씨 역시 귀국하자마자 시간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의를 위해 이 새벽 기차를 타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학교 측으로부터 그의 두 강의를 폐강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교양 강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뭐. 이했다 이런 시기더라고서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고, 뭐다 그렇게 어려 그렇게 하니까 통상적으로 묵묵히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더 없는 거죠. 음. 대부분의 시간 강사들이 가장 가슴을 이린 시기가 다음 학기 시간표가 확정되는 이맘때라고 합니다. 그나마 학교 측이 통보라도 해주면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없애고도 통보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학문의 길. 그러나 시간 강사들은 낮은 인근과 더불어 이렇게 매학기마다 신분상의 불안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학교 측으로부터 우수 강사 표창을 받기도 했던 터라 학교 측의 이런 폐강 결정을 더 이해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게 홍대 와치가 지금 만 3, 3년 반됐습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좀 가르쳤지만은. 이상한 학교적인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지금 물어봐줘서 그냥 과장한테.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뭐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저그 자기들 결정했다 하면서 철저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대일밴드 비슷하게 필요할 때 들어가야죠. 암 박사가 3년 들어가지고. 반이나 계속해오던 수업이 폐강된 이유를 모르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업 같은 거면 은좀 아쉬움이 덜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되게... 교수님 이 되게 잘 가르쳐주시고 자상하셔서 이 수업이 없어진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아쉬워요. 주당 6시간이었던 이 학교의 강의가 폐강되었으니 그로써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이 여6안박사는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궁리 중입니다. 독일에서 돌아와 아내와 두 딸, 네 식구가 살고 있는 곳은 월세 27만 원짜리 옥탑방. 매일같이 호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강의를 나가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그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안긴 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재호 씨는 독일에서 돌아와 이곳에 정착하면서 아내에게 1년만 살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겠노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이미 4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어. 우리 집도 와이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지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솔직 히일하가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딸들도 무슨 시키는 뭐 학습지도 끄내 끄내야 되고 자기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파출부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옥탑방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연구실로 꾸리고 사는 안재호 씨. 그는 최근 시간 강사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자는 의미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시간 강사들이 카페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대학 내에서 시간 강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안 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후배 대학생들이 고민을 상담해 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될 시간 강사들의 모습을 보면 학문을 포기하고 싶다는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강사들의 억울한 사연들은 공론화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혀 그 학교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 하여간 어? 시켜주면 감사할 따름이고 또 자르면 또 그런갑다 해가지고 다들 뭐냐면 막 가슴에 멍이 들지만 은또 어? 말도 할수 없고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싶어도 그벌래 한마디로 해서 우리 약자도 안마디로 어? 돈이야 최소한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재호 씨. 그러나 매 학기마다 다음 학기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함에서만큼은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전국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각 지회들도 서울대 백시 사건 이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 역시 불안한 신분입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학기에 운 좋게. 말하자면 로또에 내가 뭐 당첨이 됐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있게 되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강의 배정을 받아서 그 강의를 준비하는 거고, 없으면 그걸로 끝니다 기다려야 될 것이고. 심지어 주재진은 강의 시작 일주일 만에 그만두어야 했던 한 시간 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 3월 첫 번째 주 강의를 한뒤 홍인하 씨는 학교 측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한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냥 전화 마디로 전화 한 통으로. 누가 내용전화 본관이래요. 학교 본관이라고 전화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더 이상 교님을시수로 음. 채용 아, 예? 예?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를 졸업한 홍인아 씨는. 유학을 다녀온 뒤 광고, 방송 등의 현장에서 메이크업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목표였던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예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홍인아 씨가 시간 강사로 단 일주일 출강했던 곳은 경도대학교 피부 미용과. 그런데 경도대에서는 홍인아 씨와 같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된 시간 강사들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수업에 안 나와도 된다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전화 한 통으로 강의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의이다대학 네, 본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게 적게 받던게 아니고. 위촉이 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는 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의 불법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다섯 명의 시간 강사들이 올 1학기에 할 수업 시간표는 작성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던 다섯 명은 모두 피부 미용과 시간 강사. 이전에 충분히 학생들한테 신임을 갖고 수업을 해왔던 분들이고 학생들이 불만이 조금이라 있었다면 당연히 추천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 신청할 때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님 오실 거라고 해서 우리는 다 수강 신청해서 드는 상태고 오티도 끝난 상태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 여자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교수님들 그냥 사 그냥 무작정 바, 바뀌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신원 딱 수업을 하신다는 거는 이 사건의 발단은 피부 미용과 학생들이 한 신임 교수의 자질과 수업 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신임 교수 채용에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르셨다! 학생들이. 어르셨다! 어르셨다! 학생들이 어르셨다! 신임 이모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학내 분규는 장기화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사실대로, 밝혀라. 밝혀라. 대학 본부 측은 학생들의 이 시위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배후 지시자로 대학 측이 지목한 이는 당시 피부 미용과 최종수 학과장. 학생들은 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제 기술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안 되도록 어 지시가 있었던 만약에 학생들이 제일 제가 시켜서 그렇게 요즘 학생들이 시킨다고 한 학생들이라고 판단한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똥은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만두라는 대학 측의 통보를 받은 다섯 명 시간 강사들은 모두 최정숙 교수가 추천했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힘없는 시간 강사들만 피해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억울해요. 진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왜 아니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가 물어봤자지. 왜 물어봐. 이런 식이죠. 결론은. 되돌아오는 결론은. 너 주제에 그걸 왜 물어봐. 이런 거죠. 네이석 박사는 넘쳐나겠다 그야말로 말잘 듣는 사람 골라서 이 값싸게 쓰겠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학들이 가진 시간 강사들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이 없 지금 6만 명이나 되는 이 대학의 시간 강사들의 법적인 신분이 지금 일용 잡급직에 해당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강사들이 이런 열악한 현실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고학력 실업자를 구제한다거나 강의료 몇푼 올려주겠다는 식의 단기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내에서 배출된 박사들의 숫자만 해도 8만여 명에 달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80%가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교수로 임용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충원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는 이유로 각 대학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참 우스워요. 예를 들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학생 25명에 1명씩 교수를 채용한다든가 의대 같은 경우는 뭐 15명에 1명 이런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립대학이 앞서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국립대학도 안 지키고, 사립대학도 안 지키고, 안 지켰는데에 대한 뭐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고. 재작년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시작된 김동애 박사의 1인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경력 2 0년의김 박사는 한 사학재단 측과 3년째 법정 소송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해고됐던 그는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 확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이 이제 양적으로 성장했잖아요. 70년대 후반 이후로.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교수 충원을 안 하는 거예요. 강사만 쓰지. 대학은 이제 완전히 대학 강사 제도를 소모품으로, 고급 인력을 완전히 그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1991년 대만에서 중국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김동희 씨는 한성대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시작했고 7년 6개월 동안 대우 교수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정식 교원으로 올리면서 어, 신분상으로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오직이니까 재직증명서를 뗄수 있다는 라 거하고 강사료를 두배 받는다는 라거 저렴한 가격으로 어, 대우교수라는 이름으로 그 노동력을 착취한 셈인 거죠. 사학재단인 한성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우교수라는 직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칭만 교수였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시간 강사와 다를 바 없는 자리였습니다. 일종의 편법 고용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 당국이 주당 9시간을 채울 경우 강사라 하더라도 전임 교수의 티오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학 재단은 이런 고용이 문제 될게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규정과 관계없이 대학 내에 있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 뭐 운영 규정이라든지 대우 교수, 겸임 교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교수 제도가 전임 교수 말고도 겸임, 대우, 뭐,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은 겸임 교수나 초빙교원 등 각가지 명칭으로 정식 교원들과 비교도 안 되는 강의료를 지불하며 교수 충원율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정식 교수를 충원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김동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99년, 대학 측은 한마디 사전상이나 예고도 없이 김 씨를 다시 시간강사로 돌려버렸습니다. 대우 교수는 1년 계약직 시간강사일 뿐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도 예고도 없이, 1일 아, 어, 그 파출, 1일 고용한 파출부가 와도, 어, 내일 오지, 오십시오 마십시오 얘기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데 7년, 6개월, 7년 6개월이나 제가 그 당시 경원에는대우경원으로 있었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강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시간 강사 자리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현재 한성대학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동애 씨의 최종 목표는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동혜 씨는 그가 시간 강사로 일했던 7년 6개월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역시 시간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만이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부당해고, 근로조건 저하, 해고 예고. 대학 강사들이 다음 학기 강의를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불안했던그구욕감을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맨날 전화통화 서로 선후배가 전화통화해가지고 하소연해본들 해결 안 되잖아요.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전임 강사 이상입니다. 시간 강사들은 교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고 있는 김동희 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 전 사학재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시간 강사의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김동희 선생님이 소송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은 지금 전국 각 대학에서 소송할 강사가 어떤 말씀입니까? 6만 명이지 않습니까? 6만 명이 다는 아이들라도 거의 대부분이 소송할 겁니다. 퇴직금 내놔라. 그 다음에 뭐 해고 수당 내놔라 한성 대학만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소송할 필요 없어 아주 소송에 대해서 대처 안 합니다. 어? 그러나 전국 대학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교수 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강의료를 받으며 이미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시간 강사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그 많은 인원을 3만 3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인원을 시간 강사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교원으로 해서 전부 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관계 부처에서 시간 강사에 대한 어떤 정규 교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가 있습니다. 대학 강사 대학 강사는 근로자성이 없더라고 그러면 대학 강사는 근로자도 아니고 교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유령인가요? 근데 실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 강사들에게는 교수 임용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 잡급직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분의 수직 상승과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교수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시양강사에서 전임강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그 신분상승을 갖춰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그 시양강사들로서는 유혹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비리라는 교수 임용시의 비리가 이렇게 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것은 바로 그런 전임강사와 시양강사 간의 그 극심한 차이. 거기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다라고. 임용이 바늘 구멍이다 보니 지원자들이 대학 재단 측의 요구와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 대학 교수 임용에 지원했던 한 시간 강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뭐 학교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조금 우회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들죠 여기서뭐 어느 정도 학교를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외에 뭐 다른 뭐 설비라든지 기계를 요구하는 것인지 현재 전북대에선 교수 채용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이 대학의 한 학과 교수 유명에는 총 9명이 지원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뭐 많게는 여 6, 7분, 적게는 5분 이렇게 되는데 그 그런 그분들 위한 서류를 각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뭐 시, 심지어는 라면 박스 하나로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예, 예, 서류만요? 서류만요. 예. 그럼 그 준비하는 그 노력도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할 때마다 이것을 왜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힘든 작업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자체가. 그 외부 심사위원 중한 사람이 특정 지원자에게 다른 지원자의 두배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이 드러나면서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특정 지원자를 겨냥해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50점에서 30점대의 점수를 주으로써 어 학과 심사위원들 3명의 그 종합평가 어, 결과를 완전히 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어, 그분이 그 학위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원자보다 그렇게 어, 1 0점 만점에 어 최종 합격자는 뭐 90점 이상을 맞고 다른 분들은 뭐 50점 대 맞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어, 하자마자 그, 이렇게 공채가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게시판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 거의 어, 기획을 해서 기획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기획을 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죠. 음.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에 실패했던 나머지 8명의 지원자들 중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란그 아주 그 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께아이 판례를 좀 알아보 려고이 인터넷을 이 잡듯이 뒤졌는데 도무지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보기 이게 국일의맨 처음 행 소송이나 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유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영원히 대학 사회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실명이 확인되고 그러다 보면 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어 그러다 보면 학계에서 영원히 발을 디딜 수 없다는 라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지원자들이 그런 그 공개 청구라든가 아니면 행정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할 만큼 양적으로 늘어난 시간 강사들. 6만 명의 시간 강사들의 현실을 방치한 채 대학 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지금 운하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인간다운 생활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다 뭐서 수십 년 동안 처박아놓고 놓고서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논한다는 게 많이 되냐 이거죠. 전임 교수들이 시간 강사들을 보면 참 부끄러운 게 우리가 저 시간 강사들을 착취해서 지내고 있구나. 아주 그 뿌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강사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만일에 요구한다고 할때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나마라도 우리나라 대학교가 돌아가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지금 대학교가 돌아간다고도 할수 있어요. 이번 자살 사건을 두고 시간 강사들이 왜 예고된 참변이라 주장하는지를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해온 대학의 비양심과 이를 방치한 우리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해결의 열쇠도 그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가 시간 강사들의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교육에 질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는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하게돈몇푼 쥐어주는 식의 해결책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오늘 p d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